링을 할 건데 어 이제 디자인적인 거를 일단은 보류하고 가장 기본 기초 이제 꼬리빗 그다음에 로트 파지 고무줄 이네 가지를 정확히 어떻게 다루는지. 첫 번째, 꼬르기또그 브러쉬랑 마찬가지로 가까이 잡지 말고, 그럼 떨어진 곳에 이 정도 그래야지 나중에 빛을 돌리거나 회전을 했을 때 가까이 잡는 것보다 멀리 잡는 게더 쉽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섹션 한내를쓸 건데, 여기 봤을 때 노트, 양옆에 홈,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. 그러 그러니까 0.5cm에서 1cm 정도 왔다 갔다. 그래서 이 모발이 다말아졌을 때, 밀려갖고 밀려갖고 울다가 옆으로 벗어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됐다고 치면 m m 가1 m 이가 1mm가 디자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판넬을 뜨고 넓이랑 높이 둘다 정답은 없어 정답은 없는데 지금 이 로드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가로 넓이를 떴다면, 세로 높이는 마찬가지로 이 로드의 높이 가로 폭이 아니라 세로 폭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. 1.34cm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안으로. 그한 그러니까 1cm 정도? 1cm에서 1.2cm 정도. 지금 이로또를 기준으로 이 하나의 판넬을 떴는데 만약에 로트크가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방금 떴던 것보다 가로폭은 동일하게 하고 적어진 로또 호수만큼 세로폭이 줄어들어야지 첫번째 빗질 그 다음에 각도 텐션 크게는 이세 가지 자, 빗질을 할 때는 일단은 이 하나의 판넬을이 두상에서 기점으로 두상각도를몇 도를 들 것인가 수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딱 했을 때는 90도 90도에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는 120도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는 90도 이하 최대 0도까지 보통 120도에서 0도 사이로 많이 사용을 하고 무난하게 일단 9 0도로 잡을 건데 여기서 빗질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빗질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점도 아니야 두피에다가 꼬리빗을 대고 긁어내듯이 살짝 꼬리빗을 댄다 회전시킨다 당겨준다 두피에 댄다 회전한다 당겨준다 그거를 이 겉면에서 한번 꼬리빗을 댄다 회전한다 당겨준다 안쪽면에서 한번 그래서 이 동작도 최소 한 번씩 해서 두번 정도 여러 번 하는 게 아니고 딱 깔끔하게 한번두번 번. 익숙해지면 딱 이렇게 한 번의 동작으로 그 다음에 지금 사각형의 하나의 판넬 모양이 나왔는데 너무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모아줘 한 번, 두번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자세에 모아진 위치 모아져 있는 지점이 여기서 가운데로 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가운데로 딱 이렇게 올수 있게끔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 이쪽에 대한 직각삼각형, 이쪽에 대한 직각삼각형, 여기로 오면 가운데 딱 이등변삼각형. 자, 그래서 자, 한 번, 두번 잡고 그다음에 어, 이세개의두 번째 손가락, 세 번째 손가락에 지금 하나의 판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손가락부터 세개 손가락까지 세 개의 손가락 사이에 나머지 모발이 약간 빠져 있을 정도 이렇게. 그 다음, 파지를 두 번째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주고, 꼬리붓을 돌려. 그 다음에, 교차로 오른손으로 손을 바꿔줘.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파지를 뒤로 뒤로 뒤로 당겨서, 파지를 뒤로 당겨서 물을 뿌려서 확인을 해봤을 때, 정도. 이정도가 어느정도냐 어... 끝 제일 긴 머리를 기준으로 0.5cm 0.5cm에서 0.8cm 최대 1cm까지 그 다음에 세번째 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을 벌려주고 여기에다가 사이에 롯돌를집어넣어 집어넣어서 그 상태로 다시 세번째 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주고 그 상태에서 네 번째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위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.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당겨주고,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,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말아주고, 그 다음에 다시 왼손에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다시 받쳐줘. 다시,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밀어주고, 왼손에 네번째 손가락으로 받쳐줘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오른손 세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간 파지를 밀어주면서 회전을 먼저 줘 회전을 줘서 텐션을 확인을 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렇게 잡았을 때 삼각대랑 가발이 딸려올 정도로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됐으면 그 상태로 회전 말아 들어가는 거 두피에 힘을 줘서 밀착을 시키고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살짝 힘을 풀어 그래서 힘을 풀었을 때 적합한 위치 세 개의 홈을 선정을 해 하나 둘세 개를 할 건지 하나 둘세 개를 할 건지 이건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깊어지기도 하고 너무 헐렁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에서 정면으로 이 각도 90도에서 봤을 때세 개의 홈으로 걸어 주는 게 일단은 깊지 않고 안정적인 방법 그래서 밴딩을 걸 때도 네 번째 손가락에 고무줄을 걸고 홈에 먼저 걸어 주고 오른손으로 로드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자. 엄지손가락과 두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세번째 손가락으로 이런 모양으로 로드를 고정을 딱딱딱딱 시켜줘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그대로 쭉 당겨주고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홈에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엄지손가락 두번째 손가락 를 이용해서 잡아주고 세모째동 가락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당겨주고 걸어주고 이렇게. 자 하나 더